아 <웃음> <웃음> 어, 그러네 운동하러 왔어요 여기가 어디죠? 세트요 파워리프트 네, 때 오신 거예요? 네제가 일주일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 네. 네. 52.4kg 아주 좋아요. 대회 날까지 500g만 걷어내면 되기 때문에. 오늘은 SBD. 스쿼트, 벤치, 데드 이 순으로 대회랑 똑같이 갈 거예요. 한운 등, 한 운동. 한 운동. <웃음> 그래도 뭐 영상 다 보내주던데. 그 정도면 뭐. 어이 번에는 여기인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네 잘못했습니다. <웃음> 아 저는 이제 강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음. 도전을 시작했는데 쉽지 않네요 진짜. 아 비밀인데 제가 일단 그 진피알이라고 하죠? 진피알. 네. 500은 좀 넘어가죠. 5 0 0 무슨 말이야 600 하기로 했잖아요. 500과 600은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. 큰 차이가 있죠 당연히.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. 아빠가 된다는 것 때문에 좀더현대 중에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요? 코치님이 얼마나 육아가 힘드신지 알것 같아. 왜 600이 넘어갔는지. <웃음> 누구나 다안 오르는 때가 있는데 그거 견디고 다음 모르는 순간이 오면 보통 그사람이 이제 거의 더 이상 파워링 좀 접을 수가 없어요. 뭐야? 파워링 붙어요, 죠어 예쁘다. 어 귀여워. 응. 어. 오 오랜만에 고사리 선정 보여주면 안 돼요? <목소리> 열심히 했을까요?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. <웃음> 이 손으로 살아보겠다고. 아, 아, 아, 저는 아. 훈련이라고 하면 좀참 참피한... 그냥. 일주일 남았으니까 음. 온 김에 바벨이라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. 음. 짧게 끝나. 한번 드는데 10초도 안 걸려요. 그리고 휴식시간 5분이에요. <웃음> 나한테 집중하는 그 순간에 되게 짜릿한 게 있는 거 같아요. 좀 그때 약간 이제 나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. 사실 전 진짜 신기했어요. 실제로 그렇게 많은 중량을 드시는 분들 처음 봐가지고 사실 기준 것도 있는데 그 후에 이제 쭉 하면서 재밌어져보그서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. 안에 있는 거딱나아 어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러네. 남은 일주일 동안 최대한 컨디션 잘해가지고 코치님이랑 으뜸이가 도와준 만큼 제 최대 무게에 도달할 수 있게 끔 해보겠습니다. 갑자기 부끄네요 약간 약간 심었던 특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대회 때 어차피 잘할 거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대회 전까지 다치지 말고 대회날도 저번 대회 때처럼 즐기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 7 5 k g 야 그전에 이것저것 하시다가 좀 다쳤던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다 나으셨고 컨디션도 대회를 할 만큼은 올라온 상태여서 오늘 마지막 훈련이었는데 오늘도 스쿼트랑 데드는 다 일단은 PR을 해놨고 그것도 좀 RP가 남은 상태로 해놔서 대회에서 저번 기록보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전 최소한 5 k g 씩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번 대회보다 많이 들수 있으면 일단 그게 좋고 스포트 한100 정도, 벤치는 저, 한 저번에 들었던 것 정도만 들면 될것 같고 음. 배드는한120 이상, 한 70에서 한80 사이일 것 같아요. 응원 한마디 해주요 이제 잘 쉬고, 그냥 에 하던 거 믿고 그냥 그대로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선정 도 계획이 있으신가요? 생리 전주기는 한데 그래도 체중이 이미 좀 맞춰졌으니까 사실 있어요. 지난번에는 촬영이 너무 많아서 대회 전에 한 2, 3주가 계속 막 50kg, 51kg 이랬는데 지금은 5이초반이니까이 체중에서 딱 대회 체중 52.0으로만 계속 갈려고 해요. 그 성적은 지난번보다 토탈 중량이 높아지는 거딱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음... 그래서 딱 훈련한 대로만 그날 하면 은또한번 심어뜸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... 뒤로... <웃음> 이 지나갔지? 버금이들이 아마 실시간으로 제경기를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대회를 뛰는 모습 자체가 우리 버금이들이나 멘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올게요 음. 네 이번 대회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.